자, 지금부터 트레일러 영상을 찍을 거예요. 바로 이 채스킨을 집는 건데, 이거 버섯 같대요. 자, <웃음> 어떻게, 어떻게 집을 거냐면, 몽환적으로. 심플하게. 그냥. 아, 근데 여기 벌레들이 너무 많다. 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막여이나 막 방학게임 이런 건 괜찮은데, 막. 이런 거 있죠, 막. 아, 이런 거 너무 싫어. 오늘 막 촬영 중에 체스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막 체스 막 이렇게 막 치면서 하면 재밌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만적인 느낌이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너무 시골인데, 잘 살지 모르겠네요. 어, 지금 형 지금 약간 목수 느낌 나는데, 어? 지금 목수 느낌 나는데요. 어? 한지민씨? <웃음> 사과해요 나한테 <웃음> <웃음> 뭐어 <재밌었어? 웃음> 어, 웃긴다. <웃음> 재밌었어요. 충분히 재밌었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았어. 자자자 사과해요 나한테 버전 2 한지민씨? 사과해요 나한테! <웃음> <웃음> 어, 지금 잘 어울려 아주, 어? 지금 아주 어있어 이곳이 바로 그 빠담빠담에서 그 정우성씨의 집이었었죠? 옛날에 연기소송은 네. 받았었거든요. 완전 못했던 건데. 그때 지금도 못하네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진짜. 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나그 나 운전사. 한지민 수상하고 있고. 네. 너가 여기서. 네. 네, 내리라고. 어, 어, 잠깐만, 못지 뭐 마요. 아, 어. 안고. 고 <웃음> What's up, yo? Yo, bam, b a 이거 그거잖아 귀신 나무 알지? 아닌가? 래티나무 아닌가 저거? 와저막 저거 귀신 막 곡성이나 막 이런 거에 막저저 나무에 겨막 어, 저런 나무에다가 막 이상한 주렁주렁 왜다라놓는다며저 귀신 나무라고 막 맞아 맞아 맞아. 아 여기 심령 나무라고 그러고 나서 나무가 어떻에 누구? 오, 네, 아무도가 달려오는데? 아 힘들어 아 더워 아 가디건 아니 오늘 오늘 9월 9월 초인데 9월 초 9월 초인데 가디건 을 너무 저기요 저는 모그 뭐야 그 모포로 된 자켓 입었거든요 형 아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털털 털 가디건에 어 속에 폴리에스테르까지 있네요 당연하지 이야 이 팔쪽은 털이라고 털 직접 손수단 팔뚝은, 앞잔, 팔쪽은 털 스웨터 같은! 아, 힘들어. 지금 한 저녁 5시쯤 된거 같은데 어 아, 6시구나.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딱 저녁 시간에 맞춰서 자켓 차리는 끝났네요. 아... 저 안경 썼는데 어울리나요? 저 사실 초, 중, 고다 안경 쓰고 다녔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보이피돌이에요. 저는 250만원이에요. 분양가. <웃음> 저를 구매하고 싶다면 음 저희 부모님과 상의하세요. 저는 요즘 4개월 됐고요. 주인이 누군데요? 저 예방접종은 다 했어요. 주인 누구예요? 주인. 주인이요? 밝힐 수 없어요. 어머. 위드메이, 위드메이에 문의해주세요. <웃음> 네, 여러분. 250만원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자켓 촬영이 모두 끝났는데요. 네. 어, 정말, 뭔가 자연과 어? 하나되고. 네, 잠깐만, 잠깐만. 왜요, 왜요, 왜요? 안경. 형. 안경즈. 아, 그래서 형이라 그런 거야? 네, 그러, 그럼요. 아... 다 이유가 있죠. 자, 어쨌든. 태웅아! 형! 태웅아!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어, 이제 내 눈에는 네가 이제 튤립의 리 패키지 앨범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자켓 촬영은 모두 끝냈는데요 정말 연도 날리고 어, 그리고 향긋한 냄새도 맡고 오늘 오랜만에 안경도 어, 쓰고 안경도 쓰고 상일이 형 어, 신발이 진흙탕에 어, 빠졌어요 진흙탕에 빠지고 어, 그래가지고 어. 진짜 고생했는데 그리고 또 빠담빠담 촬영지도 가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헤어 선생님 이제 신혼여행 촬영 촬영지도 가보고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공교롭게 여기서 네 공교롭게 또 차려내는. 여기서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네. 어찌되었건에 어찌되었든 어, 오늘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고 정말 사진이 너무 멋있게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내눈에는 니가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내눈에는 니가 빠이빠이